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요리사 자치아지입니다 저는 요리사이지만 취미가 사진촬영입니다. 자연광에서 찍을 때도 많지만 실내나 특수한 환경에서 촬영하기 위해 고독스 V1이라는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처음 사보는 플래시라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기종도 다르고 내용이 어려워서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고독스 부유원 모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스 부유원 같은 경우, 크게 세 가지 모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 발광 모드인 TTL 모드. 두 번째, 수동 발광 모드인 매뉴얼 모드. 세 번째, 멀티 발광 모드인 멀티 모드가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풀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첫 번째 발광 모드인 TTL 모드입니다 TTL 모드 같은 경우 카메라 오토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와 연결된 플래시가 카메라의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같은 정보를 읽고 자동으로 카메라 밝기를 조절해주는 모드입니다 어, 두번째 수동 발광 모드입니다 수동 발광 모드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플래시의 밝기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모드입니다 플래시의 밝기는 1대1 즉 100%를 기준으로 1분의 뭐 1, 1 4분의1 이런식으로 밝기를 조절해 줍니다 수동 발광 모드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만큼 빛을 수동으로 낼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세번째 멀티 발광 모드입니다 순간적으로 여러 번의 빛을 발산하면서 잔상을 찍을 수 있는 특수모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두운 환경에서 잔상을 촬영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 그러면 고독스 V1의 뭐 사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마음대로 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할 수가 있고 일단은 이렇게 어, 전원을 이렇게 킬 수가 있거든요. 전원키 켜고 어, 지금은 TTL 모드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거든요. 이 모드를 눌러주시면 매뉴얼 모드 그다음 에 멀티 모드 다시 이렇게 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조그만 버튼은 여러가지 기능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 줌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화각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조금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고 싶다 그러면 70mm 이렇게 화각을 하면 빛이 그쪽으로 좀 쏠리는 경이 어 쏠리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찍고 싶다 그 때는 좀 최대한 28mm 넓은 화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줌을 어, 이렇게 중간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램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동그란 전구 표시가 있거든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온오프라고 중간에 버튼이 있습니다. 온오프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빛이 들어갈 거라. 빛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돌림으로써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모델링 램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빛이 어떻게 지금 어, 가고 있는지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일단 모델링 램프를 어, 빛을 보고 내가 어, 이렇게 플래시의 각도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중간을 끄고 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다시 전국 버튼을 눌러 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어, 플러스 뭐 2, 플러스 3 이런식으로 또또 마이너스 이런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찍었을 때광량이좀 어, 부족하다 싶으면 플러스로 이렇게 광양 보정을 하시면 되고요 어 너무 세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보정을 하시면 되, 되거든요. 어 그리고 요 파란색 플래시가 있거든요. 요거는 일단은 한번 어, 발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예. 어,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S Y N C라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속 동조 기능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고속동조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높은 셔터 스피드를 지원해주는 모드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좀 저가형이나 좀 안좋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는데 고속수 V1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속동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높은 셔터 스피드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매뉴얼 모드로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모드는 내가 필요한 광량을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모드거든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버튼을 돌리시게 되면 어 1대1 같은 경우에는 이 V1의 플래시를 최대한 이렇게 어 광으로 발산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줄이시면 어 반토막 이렇게 1분의 1로, 1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4분의 1로 조절할 수 있고 뭐 미세 조정도 조금씩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서에 보니까 이 광동조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내가 플래시를 한번 터트리면 주변에 있는 플래시도 같이 터질 수 있게 그렇게 어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숨겨진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어 멀티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번 이렇게 발광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 곱하기 5Hz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광을 이렇게 다섯 번 연속적으로 이렇게 어 발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웃음> 어 그리고 한번 예 이렇게 빠빠빠빠 이렇게 튀거든요 그렇게 어 전체적인 뭐 기능을 알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크게 세 가지 TTL 기능, 그 다음 제 매뉴얼, 멀티 기능. 뭐 자세한 거는 뭐 숨겨진 기능도 많습니다. 그거는 요 설명서에 이렇게 보시면, 어, 전체적인, 제가 지금 전체적인 어, 기능을 설명했잖아요. 어,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요 설명서를 보면 어느 정도 대충 밑그림이 조금 그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으면 제가 영상을 한번더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품 사진이나 음식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런 수신기를 어, 구매하는 것이 플래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구덕스 V1으로 찍은 사진을 한번 올려보는 것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